AI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는 이제 엔비디아 코리아에 상당 기간 재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출시하면 제가 그 행사 가서 그래픽카드 소개하는 그런 것들 많이 했고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래픽카드 기술을 내면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하냐면, 자, 여기 새로운 그 기계가 있으니까, 개발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신기술을 넣어서 컨텐츠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꼬드기는 작업을 제가 한참 했었죠. 에이팩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게임기 회사가 몇개 남아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 닌텐도, 게임키브들 이런 회사들도 좀 만나 뵙고 들 다니고 일본에도 많이 갔었죠. 제가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보다도 AI는 잘 몰라요. 이 자리에 서개된건 AI와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뭉쳐가지고 과연 AI, AI 하는데 AI 기술이 뭐며 AI와 뗄려고 해도 뗄수 없는 요즘에 상한가를 치고 있는 제가 나와서 후회를 하고 있는 아 나와서 후회를 한 것보다 주식을 팔아서 후회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시중 체험단들은 서비스 레벨에서 체험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AI라는 두뭉실한 개념에서 보다도 AI가 뭔가 도대체 AI를 그 밑바닥에서 이해를 하고 서비스를 이해하시면 좀더 이해가 더잘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자리는 과연 AI가 무엇이고 그 AI의 기반 기술이 되는 하드웨어 기술들이 어떤 것이며 그것들이 과연 엔비디아와 어떤 연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저희 바로 AI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진행할 겁니다. 어, 제가 이 자료를 어, 전달을 드리고 나서 아이고,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어요. 혹시 그래서 어, 강의를 하기 전에 혹시 저기 아나운서님은 뉴럴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보셨적적 있나요? 아 그러시군요. 데이터 모델은 혹시? 아예 그러시군요. 아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혹시 계산기는 좀 두드리시나요? 아 충분하십니다. 계산기만 만지시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와 m e t a v e r s e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죠. 구글이 됐건, 뭐, 국내에서 이제 카카오에서도 이런 얘기들 많이 쓰죠. 그럼 과연 이게 뭘까? 야, m e t a v e 는 게임이야, 게임, 3D 게임. 뭐 이런 분들 계시고. Artificial 인공지능이잖아. 그냥 뭐잘 모르겠고 유식한 것 같으면 다 인공지능이야. 로보트가 뭐 하는 거다 인공지능이야. 요 정도. 제 수준이죠. 요정도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그 이하로 들어가서 과연 그 밑에서는 뭐가 움직이고 있을까? 뭐가 움직이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로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머신이 러닝한다. 야 이게 맞아요. 머신이 러닝한다. 근데 로봇 러닝이 아니잖아요. 나오는 건다 로봇이야. 근데 실제로 쓰는 말은 머신러닝이에요. 실제로는 로봇도 ai의 한 분야긴 한데 그 밑에서는 기계가 학습한다 컴퓨터가 학습한다고 보면 되죠 머신러닝이 ai의 한 분야죠 어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몇 가지 영화들이 나온 게 있어요 이 채피라는 영화예요 디스트라인 이후에. 영화 이름이 District 9이라고 그 영화 이후에 채피라는 영화를 같은 감독이 만들었는데 로봇트가 사람이 학습하는 것처럼 학습을 한다는 라 거예요. 그냥 가면서 글도 보고 그 다음에 뉴스도 읽고 뭐 이러면서 학습을 한다는 라 내용이거든요. 인간과 같은 감정을 깨우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다. 그런데 감독된, 감독되지 않은 러닝을 한다. 이런 수준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기조에는 뭐가 있을까? 그 이후로 나온 게이제 딥러닝이라는 단어예요딥 러닝 야 머신이 러닝 하는데 딥 러닝은 깊게 러닝 하는구나 그게 맞아요 깊게라는 표현이 뭘까 요 우리 뇌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인지하느냐를 그 모사한 게 신경망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아나운서님께 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뉴런 네트워크 말은 그럴싸한데 큰거 없습니다 우리 뇌가 인지를 하는 방법대로 컴퓨터가 인지를 하게 만든 게 뉴런 네트워크예요 이렇게 NN이라고 써져 있는 AI 되어 있고 이렇게 NN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건다뉴로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별거 없고요. 데이터를 인지하는 방법, 컴퓨터가 인지하는 방법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걸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지하게 하는 게 이제 뉴로 네트워크들, 아리투정 뉴로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거 어려울 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인지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마스크, 조혁 이렇게 두 개는 다른 단어였어요. 조혁은 오늘 처음 들으셨겠죠? 조혁이 빨간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그러면 조혁이란 단어 뇌 속에 기억이 돼 있죠. 하나의 다른 뇌에는 마스크 기억이 돼 있고 빨간 이렇게 세 가지가 기억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를 보면 그세 개를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세 개가 강하게 전기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요세개 중에 한 개만 기억하더라도 나머지 두개 연관 단어가 뜨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조역하면 아 빨간 마스크 이게 되는 거죠. 우리 내가 인지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인공지능의 기본입니다. 이걸 그냥 무한정 복잡하게 만들어낸 게 지금의 인공지능이 된 겁니다. 참 쉽죠. 아닌가요? <웃음> 이렇게 가중치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y 란 것들을 찾아낼 때이 웨이트 값에 따라서 이 신경들이 우리 뇌신경을 모사한 인공신경이 사람이 관여치 않은 특정의 답을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모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NN 하면 뉴럴 네트워크, 머릿속에 뉴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인공지능이란게 최근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인공지능이 나온지가 얼마 안된걸로늘 아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40년대부터 나왔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40년대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표현만 달랐죠. 머신러닝, 기계학습.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들을 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하나의 구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들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이때까지는 연산량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데이터의 연산량.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역하면 항목들이 쫙 떨어지겠죠. 그리고 조형 말고도 밑으로도 항목들이 쭉 떨어지겠죠. 사람들 이름부터 시작해서 단어까지. 걔네들을 조합할 수 있을 만한 확률들, 조합값들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하는데 그것들을 컴퓨터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혀주는 거예요. 야 바나나 찾아봐라고 안 하고 야 바나나는 노랗고 길쭉하니까 노랗고 길쭉한 걸 컴퓨터 보고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싱론입니다. 노랗고 길쭉하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모든 확률들을 계산하지 않고 딱 떨어지는 것들만 몇 개만 계산하게 하는 게 그게 머신러닝이었어요. 딥러닝으로 가면 됐고, 야, 이 사진들 막 보여줘요. 이건 바나나라고도 얘기를 안 해. 근데 바나나는 사람이 보면 아는데, 바나나 사진 100장 보여주고 나머지 이제 20장은 흩 뿌려놓고, 야, 이거 바나나인 거 아닌 거 알아, 알아내봐. 하면 바나나라는 얘기 안 하고 그 전에 보여준 사진들을 찾아가지고 찾는 게 딥러닝입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론 더 복잡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라 하면 딥러닝 이라고 하면 학습 가이드가 전혀 없이 컴퓨터 보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론 자체는 40년대부터 왔어요. 이게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머신한테 이제 가로 꺾고 조건을 줬던 겁니다. 지금 와서 조건을 주지 않아도 가능하게 된세상이온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붐이라는 게한 번씩 오고 꺼져요. 쭉 떴다가 안되네? 꺼졌어요. 어? 지금쯤 되지 않을까? 안됩니다. 이게 조건값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체스, 바, 체스하고 체스 장기 오목 컴퓨터로 안 도보신 분? 아, 도보신 분? 저만큼 아, 오 많으십니다. 혹시 오목을 컴퓨터 이기신 적이 있나요? 오목을 컴퓨터로 한 게임 이기려면 화면을 다 채워야 돼요. 오목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장기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얘네들의 확률값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컴퓨터가 이미 CPU로 계산해서 충분한 확률값입니다. 얘네들이 못한 게 뭐였어요? 알파고가 한 거. 바둑은 한 수로 수조개의 확률이 나오거든요. 한 수를 움직이면 아까 얘기했던 테이블이 가로, 세로 수조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컴퓨터로는 연산해 낼 수가 없다. 가 정설이었어요. 기존까지는. 그래서 바둑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굉장히 프리미티브했죠.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 이쯤에서 갑자기 CPU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가려고요. 연산장치라고 얘기하면 CPU를 얘기하는데 이제 AI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그 기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고요. 기계. 이제 CPU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CPU. 아 어려워. CPU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면 덧셈, 어, 곱셈, 나눗셈, 뺄셈, 사칙 연산, 뭐 루트, 뭐더 가면 뭐 미분 적분 이런 공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짜여져서 이건 덧셈이야. 이건 덧셈이야 하고 3, 3을 주면 여기에 6이 그냥 뱉어내는 형식에. 요 하드웨어가 그렇게 생겼어요. 생겨먹었습니다. 칩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 3을 넣어놓으면 덧셈이면 6 나오게 그리고 이건 뺄셈이야. 뺄셈하면 3, 3, 0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밖에 아니에요. 그거에좀더 복잡하게 해서 예를 들면 3 곱하기 5 그러면 덧셈을 5개 하는 로직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CPU. 근데 CPU는 이거 만들 때 X86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조를 굉장히 범용성을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야, 여기에다가 넣으면 모든 게다 계산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게 얘예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것들, 계산식들에 대한 것들이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셈, 눗셈 곱셈이고 뭐 미분, 적분이고 그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가능한 모든 인스트럭션들을 다 x86 안에다가 뭐 가능한 모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넣을 수 있는 거다넣준다다 그러니까 공식이 되게 많겠죠. CPU는 모든 공식들을 포용할 수 있지만 한번 돌리려면 그 중에 한 가지 반 됩니다. 모든 공식들을 포용하지만 한 사이클을 돌면 한번3 더하기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분 적분을 할수 있는 CPU지만 한번 돌리면 더셈이라도한 번밖에 안 돼요. 덧셈 뺄셈을 한 번에는 못합니다. 한 사이클 한 번밖에 못해 CPU. 그게 CPU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어쨌든 쓰임이 좀 약하죠. 어 CPU는 이렇게 진보를 해오고 있어요. 진보가 뭐냐면 계산하는데 효율성 뭐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어떤 거냐면 이만한 종이에 이제 덧셈 뺄셈을 넣을 수 있는 데에다가 이만한 연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다 쓰기 시작하면 몇 글자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CPU가 이만한 도화지에 한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필 크기를 2년에 절반씩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필 사이즈가 반절만 해지면 여기에 CPU를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연필 사이즈가 2년 지나고 나서 그보다 반절이 됐어요. 그럼 첫해보다 4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실리콘에다가 이렇게 덧셈 뺄셈 찍어내는데 연필로 찍어내는데 그것들을 찍어낼 수 있는 연필의 굵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매해 얼마만큼? 두 배만큼 굵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호의 법칙입니다. 실제 무호의 법칙은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무호의 법칙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CPU는 계속 집정률이 올라가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이런 집정률에도 불구하고 전에 보여드렸던 이 겨울은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CPU가 점점 두 배씩 연산량이 늘어날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이. 근데 여기서 포기를 해요. 야, 이 CPU의 발전 속도로는 AI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까지 썼죠. 자, AI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AI는 이렇게 테이블 값에 어, 가중치를 이렇게 해서 가장 관련된 것들 찾는 거다. 두 번째 CPU까지 왔습니다. 아, CPU는 계산기와 다를 바가 없다. 아까 이제 계산기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더셈 뺄셈 하는 게 그냥 CPU입니다. 하지만 인스트럭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핸드폰을 여기에 계신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시고 핸드폰을 스마트폰부터 쓰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같이 피처폰 세대는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이거든요. 이 정도에서부터. 핸드폰에 전화만 되면 됐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지렁이가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뭐 이런 게임 되고 나서, 오, 이게 이런 게 돼. 그랬단 말이에요. 전화벨 소리요? 삐리비리, 비리비리 삐리비리, 삐리비리, 이것부터 저는 썼어요. 핸드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 나와. mp3 폰. 혁명적이었죠. 난리 났습니다. 칼라 폰? 야 이건 센세이셔널 했죠. 256 칼라도 센세이셔을 했어요. 지금 뭐 핸드폰에 스마트폰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야 이때 정말 칼라 폰 엄청난 었죠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뭐냐. 요걸 설명드리려고 이 핸드폰의 진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젊으신 분들은 다 픽셀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해상도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실제 이 그림의 해상도가 예를 들면 요즘에 FHD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FHD의 해상도는 1 9 2 0에1 0 8 0뭔 얘기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면 점이 1920개 가로에 있고요. 세로로는 108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0, 이 좌표값이거든요. 0,0이 있고, 1920에 1080이 여기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의 칼라 값을 결정, 이게 파란색이고, 이게 우산이 이렇게 올라가면 파란색이 분홍색이 되잖아요. 그걸 결정을 해야 돼. 점 하나하나마다. 그걸 CPU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CPU는 아까 한번 도는데, 인수럽션은 많은데, 하나밖에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 하나씩 밖에 못 찍는 거예요, CPU가. 점 하나씩 밖에 못 찍으면, 지금 보셨던 칼라폰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CPU는 1초에 뭐 60번, 120번밖에 못들거든요 요즘에 이제 1000Hz까지 도는 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연탄이 60번, 120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을 120번밖에 못 찍는 거예요. 칼라 값에 따라서 안 나옵니다. 핸드폰도 못 만들어요. 그냥 일반 CPU로는 이제 핸드폰에 쓰일 수 있는 CPU가 나온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영국 회사가 만든 f e m i s Arm. 아까 인스트럭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쌤, 백쌤, 나은쌤, 고쌤, 뭐, 거기에 미분 적분, 뭐, 이런 것 같이. 거기서 계산해 보니까, 야, 프로그래머들은 그 중에 100개 인스트럭션 있으면 그 중에 10개밖에 안 쓴다. 나머지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하면 돼. 하고, 과감하게 90개 빼요. 10개. 대신에 작게 만들어. 그러면 전력도 10분의 1이 들잖아. 그게 암입니다. 이제 그걸 요는 이제 복잡한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라고 얘기해서 이제 풀 인스트럭션이 들어간 거고요. 얘는 줄어든 인스트럭션. 아까 100개 중에 10개만 쓴 거. 요게 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됐고, 잠깐만. 이거, 여기, 이게 이만큼 올라가면 넷, 넷만큼 올라간 거잖아. 네개 밑에 있는 색깔하고 똑같은 거 써. 라고 계산한 건더셈백셋나한셋곱셈이면 돼요. 계산기면 되거든요. 화면 그리는 건 인스트럭션 더 줄이고, 요 화면에 이점 찍는 것만 집중해. 그것밖에 할게 없어.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엔비디아입니다. 저때는 지폴스라는 말들을 더 알았는데 요즘엔 비디아를더잘 아시더라고요. 지폴스가 이제 그래픽카드 이름인데 브랜드 네임인데 그래서 그것들만 줄여놓은 거예요. 그것들만 다 넣어놓은 거죠. 대신 그걸 할 애들이 많아. 얼만큼? 진짜 많아. 엄청 많아. 그게 GPU입니다. 화면에 찍을 점을 막 찍을 애들을 많이 만들어놨어. 왜? CPU는 한, 한 번에 한 바퀴밖에 못 도니까. 그러면 지금 이 우산을 그리는데 예를 들면 CPU는 한 번에 하나 찍으니까 초당 60번 돌면 60개정밖에 못 찍고 끝나거든요. 그걸 GPU에서는 만개 코어가 들어가 있어서 만개점을 한꺼번에 계산한다.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GPU는 어, 게임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왜게임하려고왜 GPU가 필요해? CPU로는 안 되니까 왜안 되는데 어, 보시면, 게임에 나오는 3D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정말 단순해요. 계산기 두드릴 줄 아시죠? 점으로, 이 점으로 이 점의 위치만 알려주는 거예요. 점의 위치를 다다다다닥 찍어내는 거예요. 점의 위치를 XYZ에서 1.1, 1.1.1, 1.1.2, 1.1.3. 그냥 저, 점을 찍어요. 이게 버텍스입니다. 뭐, 버텍스 까먹고요. 점 찍습니다. 점. 점 찍고, 이렇게 뭐 하트도 이렇게 이렇게 점으로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 텍스처라고 하는데 그냥, 그냥 그림이에요. 냥그 평면 그림. 평면 그림을 얘한테 고자기처럼 이렇게 싸줍니다. 개념이 그래요. 거기 어떤 점들이 어떤 그 2D 그림에 입혀질 건지를 컴퓨터에 하면 진짜 이렇게 싸는 것처럼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제이 돌아가잖아요 3D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팔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점들이 1.1.1, 1.1.2 좌표값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움직였어요 움직인 것들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점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는데 CPU는 한 번에, 뭐, 번에 몇개 한다? 한개 한다 GPU는 걔네들을 전부 다할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 점들을 만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능력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3D 그래픽을 이걸 만들어 놓으려고 만든 게 GPU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겨 먹었냐? 요거는 CPU예요. 요즘 집적률이 올라가 가지고 요코세 보면 CPU 코어입니다. 하나, 둘, 세 보면 이게 10개, 10개, 세 개, 3개, 세개에서 26개. 아, 26개. 많이 노력했어요. 인스트럭션 엄청나게 들어가고도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도 26개.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초록색이 있는 게다 코어입니다. 기능이 다 코어예요. 더셈 뺄셈, 뭐눗셈 뺄셈만 넣었기 때문에 코어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인스트럭션들을 전달하는 방식도 클러스터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어당 연산할 수 있는 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CUDA 코어 ITX3090 CUDA 코어 몇 개죠? 아시는 분? 1 4 0 6 0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코어가 14,060개. CPU 몇 개? 26개 할 때. 코어수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CPU를. 자, 더셈 기호를 0번으로 하죠. 3, 0, 3 하면 컴퓨터가 알아듣기는 3 더하기 3이라는 뜻이에요. CPU가 알아듣기로는. 근데 GPU는 인스트럭션을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이나뺄셈이나나눗셈이 기호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7이라고 쓴다고 하죠. 그러면 GPU에서는 3, 7, 3이 3 더하기 3을 컴퓨터가, GPU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CPU가 다르죠. 그래서 CPU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말이 필요한데, 걔를 엔비디아에서는 쿠다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코어들을 써서 연산 기능을 쓸수 있는 아키텍처 이름을 프로그래밍 랭귀지까지 다 해서 걔를 쿠다라는 이름으로 이 전용 해야입니다 그 때, 그때 이제 지금 얘기하는 AR 기준으로 이렇게 카메라 비추면 이렇게, 이렇게 뛰고 다니고, 여기 뛰고 다니고 막 여기서 총 쏘고 막 이런 것들 했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핸드폰 딱비치면 여기 막 이렇게 하는, 하고 다니는 거. 그거 c u d a 겁니다. 그래서 이쿠다는만개 있는 코어를 계산기처럼 다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2006년도에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는데, 진짜 초, 초기에는, 아, 이거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이거 정말, 어, 너무 좋습니다. 병렬 컴퓨팅이 래요 CPU 해봐야 뭐, 여섯 개, 열개 들어가 봐야 이거 뭐, 계산 됩니까?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아, 난 싫어요. 그, 그냥 더하기면 3 쓰면 되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7, 뭐, 몇 번이요? 아,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안 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안 돼. 그러다, 그러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효율적인 그 GPU, 패러렐 컴퓨터, 모든 코어를 쓰면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사실, 인코딩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자. 인코딩은 사진을 이제 예를 들면 60프레임, 60프레임이라고 하면 1024768짜리 큰 화면을 60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60번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많이, 이게 너무 큰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에서 이러고 있으면 0.1초 뒤에는 뭐요 정도 움직이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이만큼은 다 똑같고 여기 이만큼 움직였는데 왜한장 사진을 다 저장해? 이것만 저장하면 되잖아. 요것만. 이게 인코딩의 기본 개념입니다. 변화된 것만 저장해. 야, 0.1초다. 0.1초에 화면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 겠어 변화한 것만 저장해. 델타 값만 저장해. 중간 중간에 전 화면 기록하는 게 키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하고 변화된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픽셀 얘기를 했죠? 우산 우상 보여 드린 픽셀 얘기. 앞장에서는 요 0-0, 뒷장에서 0-0, 똑같아 틀려. 이거 알아내는 거예요. 더센뺄센 만큼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1024, 768개를 하면 아 100만 개, 1000만 개의 점들을 비교해야 돼요. 그림 두장 비교하는데. 근데 CPU는 한번 돌면 몇몇개 연산한다? 한 개. 아까 코어 26개면 26개 연산하는 거예요. 아니, 천만 개를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26개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H.264 이니 뭐니, 인코딩, 비디오 인코딩 하면 아주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말 한 10년 전 그때 인코딩 한다고 하면, 인코딩 해놓고 집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밤날 아침에 와서 자기 컴퓨터가 꺼져 있는 걸 발견하죠. 아, 이 자리에서 욕을 하진 못하지만, 진짜 그때는 욕이 나옵니다. 그거를, 쿠다로 요 코어들로 한꺼번에 계산을 하게 되면 성능이 다섯 배, 열 배가 빨라지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쿠다를 안 쓰다가 인디 코딩 하시는 업체들에서 어머 쿠다를 하면 이 병렬 처리가 이렇게 좋은 거야 1 0 배가 빨라지네 여러분들 사진, 동영상 촬영할 때1 0배 빨리 인코딩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편집이 이거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8년, 9년부터는 비디오 인디 코딩에서 엔비디아 쿠다를 안쓴 거는 거의 취급을 안할 정도로 센세이션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쿠다가 어머 이렇게 좋네. 병렬 컴퓨팅. 여기까지 오다가 그거 어디다 써볼까? 어디다 써볼까? 하다가 걸린 데가 있어요. 인공지능 테스트를 해요. 이게 지금 그 이미지넷이라는 어, 경진대회, 그러니까 비디오 컴퓨터 비, 비전으로 이게 뭐냐면 사이파 10이라는 그림 파일을 10개, 비행기, 뭐, 고양이, 개, 한 10개 카테고리에 그만장 정도의 그림을 넣습니다. 컴퓨터 보고 각 폴더 열어서 네가 학습해. 그게 고양이인지 개인, 개인지 컴퓨터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사진 한 장을 줘요. 개 사진을 줘요. 그리고 컴퓨터가 이건 개야. 개라고 이제, 이제 해놓은 이건 개야. 라고 맞추는 경진대회예요. 경진대회. 2010년도에 정확도가 75%. 그러니까 10장을 맞추면 7장밖에 못 맞춘 거예요. 이거 AI거든요. 이게. 자기가 알아서 이미지를 판독하고, 학습하고, 그 이미지를, 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아내는, 거가 요, 요 학습인데, 요거 2012년도에 딥러닝이라는, 아까 뉴럴네트워크라고 얘기했죠. 컴퓨터 네가 알아서 다 해! 라고 만든, 개가 무려 85%를 찍어버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한 사람이 제프린튼 이제, 어, 토론토 대학교 교수거든요. 그 밑에 있던 알렉스라는 어, 박사쿠스 학생이 이 제안한 제 것들 다 해가지고 15% 오차율로 냅니다. n n 는 뭐다? n n 는 아까 알려드렸죠. 이게 신경망이다. 신경망이라고 복잡할 게 없다.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고 단어들 이렇게 해놓고 서로 연관관계 가중치 높은, 점수 높은 애를 뽑아내는 거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얘네가 아주 난리를 폈어요. 이 해에. 그 뒤부터는 트랜지션 12, 이거 컴퓨터 비전이거든요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뒤엔 다 GPU로 딥러닝을 다 해버렸어요. c u 로이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아시겠습니까? 이거, 요거 구현은 이제 GTX 580 9장짜리로 딥러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지학습법을 만든 거죠. 그 캐나다 교수가. 트트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이라는 걸 따져보면 이 다음에 나올 그림을 아마 유추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요게 나오죠. 이제 구글이라고 이제 구글이 사죠 딥 마인드를 얘네가 알파고 만들어 가지고 세계대결을 하죠 이게 gpu로 만든 반향한 거예요 아까 그 알렉스 인턴의 어, 시도가 투자로 만든 게 없었으면 이게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야이 무수하게 뻗어나가는 수조개가 되는 확률 게임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구나 이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둑판이에요 바둑판 한 수가 바뀌면. 나와지는 경우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발견되면 이 무수한 경우의 수, 수조원 수조 개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찝혀서그 다음 그 뒤에도 수조 개의 경우의 수가 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CPU로 연산을 해요. 26개로 한 번에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포기를 한 거죠, 그전에. 근데 어떻겠어? 10만 개 코어로 하니 되네. 학습 자체가 안 돼요. 실시간이 아니라 학습 자체가 기존의 CPU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엔비디아가 상한가를 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거대한 물결이 이 엔데 저기 알렉스넷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엔넷는다 뉴럴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볼트라고 자연학습하는 것들에 대한 걸 했어요. 그냥 머신 보고 저기 인터넷 돌아다니는 것들을 다 그냥 찾고 너 이거 학습해. 라고 하는데 사람이 야, 조혁이 누구야? 그럼 컴퓨터가 어, 바로 AI 사장이야. 너의 반말인데 너도 반말했잖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하는 경진대도 회 있어요. 얘네 자연어 처리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20명, 30명이 대화를 해봐요. 그리고 얘가 컴퓨터인 사람인지 알아맞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거의 90% 이상 사람이 컴퓨터를 보고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다 아까 뉴런 토 그냥 표 만들고 그 표에서 거대한 표에서 가장 멜러벤트가 높은 것들을 찍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찍어 놓은 거예요 파스를 그대로 말을 만들면 그냥 사람 사람이 말하는 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정도의 AI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놨어요 화학에서 쓰는 거 메디컬에 쓰는 거 뭐 비전 영상에 쓰는 거 이렇게 다 갈라놨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것들을 뭉쳐놨는데 실제로 그 밑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의 확률 조합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애 이걸 물어보면 확률이 높은 애를 집어내 라고 하는 게 AI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한 코어로 돌리고 있다 이쯤에서 문제가 뭐냐 그래 GPU 좋은 줄 알겠어 CPU 돌리면 열이 펄펄 끓거든요 근데 CPU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수억전이 100개면 그 100개 중에 한번사이클돌면 하나밖에 안 쓴다고 했죠? 근데 지금 GPU는 요걸다 코어로 만들어 놨어요 코어가 만개야 만개의 학습하라고 한꺼번에 돌렸어요 만개 코어가 한꺼번에 일을 해 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그냥 100도를 넘어요 컴퓨터가 금방 금방 다운되죠 이거 이제 그냥 그팬 돌려 가지고 이거 에어컨 빵빵하게 돌려서 시켜도 식지잖아요. 모델을 처음에 학습할 때는 그냥 그 GPU 학습 딱 시켰는데 그냥 서버들이 죽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AI는 엔비디아 코리아 지사장 13년 하셨던 영 대표가 설립자고요. 저더러 다른 데잘 다니고 있는데 좀 나와서 같이 하자. 쪽인 한지 1년 됐습니다. 원래 GPU로 무언가를 하면 기존의 그 쿨링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시스템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AI는 AI 머신들은 좀 특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개 코어를 한꺼번에 써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쿨링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립 초기부터 순행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서 AI 머신을 만들었어요 그 AI 머신들은 GPU를 만개 코어를 한꺼번에 해도 애들이 뻗지 않을 만큼 강력한 순행각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바로 AI는 AI 개발하시기에 어, 충분한 역량 있는 AI 머신들로 AI 연구를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어, 제품으로는 이제 이건 8 0시짜리인데 요즘에는 A100 이건 제일 성능 높은입니다장당 그래픽 카드만 한 2천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저를 만나셨고 하시니까 나가시면서 바로 AI 들으셔서 한 대씩 사가시면 됩니다. 한대한뭐 몇억 하니까. 한 대씩 사주세요. 그러시면 되니까. 네, 메타버스는 뭐 하는지 다 아시죠? 메타버스는 메타,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로 만든 유니버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 세계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메타버스가. 그런데 요즘에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말인데 옴니버스라는 말을 써요. 옴니라는 건 통합하다. 버스, 유니버스. 통합 세계라는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러면. AI로 만든 모든 것들을 통합해 놓은 겁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그 판교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디지털 트윈부터 시작해서 피직스, 물리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물리 연산을 미믹 하는 거죠. CUDA로 이것도 연산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을 떨어뜨리면 이 공이 어떻게 튀겨서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 엔비디아에서 가상으로 다만들어냈습니다 AI 나오기 전에. 뭐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옴니버스 세계를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옴니버스의 하나의 응용 예입니다. BMW에서 자신들의 퍼실리티, 그, 만들어놓은 매니팩처링 퍼실리티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었어요. 만드는 이유는 실제로 공장을 지어버리면 이 공장을 짓고 나서 움직이는 게 힘들거든요. 기계들한테 속성값들을 줘서 기계들이 움직이는 걸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사람한테 속성값을 줘서. 그러면 이게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짓는 거죠. 그래서 BMW에서 지금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이런 클러스터 만들어서 실제로 BMW 만드는 공장들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셔서 하고요. 이것도 재밌는 응용 분야예요. 그 여러분들 옷시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핸드폰에 5G 쓰고 계시잖아요. 이 5G도 사실 전파가 튕기거든요. 건물에 잘 튕깁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다 디지털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파이브 네트워크를 실행시키면 네이 트레이싱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디서 얼만큼 증폭되고 안 통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하면 뭐 하냐? 안테나를 어디다 세우면 제일 잘 되느냐를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 분야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뭐 때문에 가능하다? GPU의 멀티코어 때문에 가능하다. GPU이건 CPU이건 연필 크기는 똑같아요. 실리콘에 쓸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연산수의 개수를 줄여서 GPU는 코어를 늘린 거예요. 이거를 보고 어 엔비디아 젠슨 사장이 그래픽 때문에 만들어 놓고 보니 여기에도 효율적이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기후, 일기예복, 이런 것들도 쓰이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이거 지금 구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디 j 스테이션이라고 A100이라고 가장 강력한 컴퓨터 6 4대인가를 엮어가지고 요 기상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어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컴퓨터는 더샘 뺄샘 밖에 없다. 더샘 뺄샘으로 간략하게 만든 애가 GPU다. 그 GPU로 요즘에는 멀티코어 AI 연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AI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증 체험을 하려고 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해서 AI 기반 기술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